할렐루야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인내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잘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네. 그런데 참는 거하고 인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그 순간을 참는 거예요. 순간을 참는 것을 오래 지속하면 견디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견디다가 못 견디면 어떻게 되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내를 특별히 성도의 인내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다가 참다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왔을 때왜 우리는 인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있으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의 가정을 아, 그 가정에 문제를 두고 신방을 할 때였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의 가정에 부군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신방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하나님께서 곧 치료해 주셔서 금방 털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기도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편 되는 분은 일반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고 병세는 더 악화되어서 말도 못하고 코로 죽을 놓고 이렇게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은 빠져가고 눈만 뻐끔뻐끔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저하고 여자 전도사님이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날 또 말씀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집사님이 예배 다 마치고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놓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을 하자면요. 제가 언제까지 견딜지 저도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목사님은 자꾸 인내하라고 하십니까?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지금 위기 가운데에 가정의 위기, 개인의 위기, 물질의 위기 말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겁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을 인자 세계면 뭐를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인내는 내가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다 못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참을 일 세계로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를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에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는 특별히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에게 묻고 답을 찾는 인고의 영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딜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인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인내의 문제는 수평적인 문제가 아니라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풀어가야 풀어갈 수 있습니까? 강구하며 몸부림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성도의 인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누구를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에게 우리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사이 기독교가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기독교가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스트 모던 니즘 시대에 와서 모두가 교회고 모두가 기독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나 이 시대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기독교가 있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밑으로부터의 기독교는 인본주의 기독교고 위로부터의 기독교는 신본주의 기독교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시겠죠. 밑으로부터의 기독교는 이위 위기의 순간에 인내의 시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위로부터의 기독교의 인내는 질문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 순간에 인내의 시간에 나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나에게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서 걸른는 사람도 많습니다. 매주일 기도하면서 번호에 색칠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이것이 밑으로부터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위로부터의 기독교 그 인내의 시간 그질 어,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아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의 기독교 그 인내에는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면 뭐할 건데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물질을 주시없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쓰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본 거예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 열의 아홉은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집안이 아주 그냥 엉망입니다 인내를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인내하고 있 있다고 할지라도 갈등은 반복됩니다 그 순간은 넘어가겠죠 그러나 또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옵니다 또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남들은 참는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인내심이 많구나 그러나 그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다른 차원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마지막 포기하고 싶은 거기까지 가지만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역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오늘 말씀은 AD 한 6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AD 30년경에 그 유명한 디토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핍박에 그 어떤 강도가 심했느냐 하면 당연히 죽음의 순간이 많았겠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그 고문과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어느 다큐멘터리는 예수 믿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밑에는 활활 타는 영광로가 타는 그 쇠의자에 어머니를 앉혀놓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어머니의 아들을 로마 군인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저 엄마가 고통받고 있지?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 엄마를 살려줄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참을 수가 없지요 그런 위기에 핍박이 고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안 죽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로 무엇 하기 원하신다고요?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치 세상에 뻗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어렵고 죽음과 죽음과 핍박과 고문, 생사를 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전파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실 때 맹인 아이를 보고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요한음 구장에 그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아이 일시간의 장애가 아니라 영구장애죠 저도 어릴 때세살때 수아마비를 알아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말할 수 없이 고통이고 그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이 밤마다 교회 가서 철회하시면 눈물 흘리신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아이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참그 질문 들을 때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장에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그는 평생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생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닫게 될때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다너 때문이야 내가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네 같은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자녀 문제도 얼마나 고통을 없습니까? 요즘 핸드폰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가정마다 다들 핸드폰 들여보 보고 있는다고 대화도 안 해요 그리고 요즘 카톡인가 하는 게발달돼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다 카톡으로 하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방문을 닫습니다 대화를 안 해요 식사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딱딱합니다. 밥 차려 놨다. 나와서 먹어라 대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말도 안 하고 봐도 본체 만체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놈 저거 내가 저놈 넣고 미역국을 먹었나 다그놈 때문이고 그 자녀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것 같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지 제가 미국에서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남편이 취미가 골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늘 골프를 치니까 골프 치면 세상 사람 만나죠. 세상 사람 만나면 또술한 잔씩 하잖아요.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큰 소리치고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못 살겠다. 이제 끝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 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을 위해서 뭐를 했니?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저 인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뭔것 같니? 그분은 늘저 남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문제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이 권사님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신세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세를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편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번도 그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전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냥 작전기도 한게 아니라 어디에서 또 들은 얘기가 있어서 남편 신발을 몰래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집이 다시 부부고 화복하냐 화복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그 남편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 가정에 술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이 어째 됐겠습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됐습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부를 인도하던 그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께서 어느 날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 집사님은 가정이 조금 어, 그렇게 일반적인 가정이지 못했어요 어, 여러가지 문제로 어, 부인이 예, 없었고 어, 그 남자 집사님은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직업이다 보다 지 늘 술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도 이제 점점 멀어져서 서로 보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너는 네 인생 나는 내 인생 우리 가정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다 그렇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원하실까? 성경 보는 과정, 어, 과정 속에서 이런 이런 집안에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 같은 존재도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인데.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의 가정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한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분이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운전받기는 몰라요 학교도 좋은데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분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쓰는 것이었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머리 쓰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내가 뺏겨 쓰는 것은 할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온 겁니다 생전 말하지 않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오늘은 성경 안 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생전 얘기도 안 하는데 오늘은 성경 안 씁니까? 그래서 아니 써야지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며칠 있으면 입사시험을 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놀란 거예요. 평소에 서로 얘기를 안 하는 가운데에 아들이 그래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 내가 기도할게 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부 시간에도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아들과 자기와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근데그 주일날 그 집사님의 얼굴이 좀 변해 있더라고요 성경공부를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얼굴은 막 계속 반긋밖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집사님은 성형부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거기다가 그 아들이 차석으로 입, 입, 저, 입사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도 한국 유명한 S로 시작하는 그회사에요그데이 집사님이 그것도 기쁘지만 진짜 저에게 기쁨의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끝내야 되느냐 하는 그 아들과 가정의 가정 의 가정 속에서 그 학교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다음 주부터 아버지와 함께 제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그렇게 했지만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아들이 공부도 못하고 몸도 안 좋고 뭐 남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아들이고 자녀인 것 같지만 우리 가정은 정말 볼품없는 가정이다 내 인생 무엇 드러낼 거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 대소유문답 제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 오히려 문제 속에서 반복되다가 불행한 결과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문제를 안고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에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고통의 인내를 가지고 언제 이것을 끝내느냐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체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인내를 이룹시다 결코 우리의 인내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 위기 속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 수승공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 아이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질문을 바꾸면 내가 구두 수승공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두로 수승하는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느냐 질문을 바꾸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부터 이 신발을 수선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웃으면서 나 같은 존재도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일을 할때 지나간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웃고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직업 소명설이잖아요 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만물은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세세히 영광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간정입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연세 많은 할머니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분은 자매들이에요 집에 사람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두 분이 우리 둘이 가 죽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밖에 할게 없다. 움직일 수도 없고 누워있으니까 뭘할수 있겠느냐.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느냐. 나를 빨리 내가 낫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그두 분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마을이 복음화되게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이제 돌아가기 얼마 안된그 어른께서 두 분이서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청년 7명이 이 할머니를 찾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청년 7명과 그 할머니가 만나서 또 기도할 때에 그 마을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지엽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생각해보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부족한 것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돈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돈만 자꾸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물질도 채워주시죠. 그런데 돈만 생각하니까 돈 주니까 어떻습니까? 딴데 돈을 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뭐라도 공급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위로부터의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 더 읽고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여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여서 55장 6절에서 11절 구약 10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꼭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구약 1036쪽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 길을 우리 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참 인내한다고 참고 견디다가도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고 절망 가운데서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들때 오늘 말씀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져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손을 놓고 싶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영적 의식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뜻을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 없지만 가진것 없지만 할수 없지만 주 안에서 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